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.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다.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거다. 상쾌하게 부는 바람도 공짜 하늘에 뜬흰 구름도 공짜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도 공짜 눈부신 햇살도 공짜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의 잡태도 공짜 그 꽃이 풍기는 향기도 공짜다 우연히 만난 아이의 환한 웃음도 공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도 공짜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짜다 사랑, 우정, 의리, 신뢰 등은 천만금을 주어도 살수 없다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아침의 시린 공기도 숲길을 걷는 것도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책방에서 뒤적이는 책들도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도 아무 바람 없는 친절도 시원한 나무 그늘도 인생에서 진실로 좋은 것은 다 공짜다. 돈으로 살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진정, 존엄하고 아름다운 것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